Sure don't plow itself, you know. So grab a shovel, cause it's time to. 아니고요. 이제 나가볼 건데... 예약 없어도 되는 것 같아서 일단 가볼게요. 1 3 2번 지방도 내 경유하는 경로입니다. 아, 지금 약간 뚫려요. 근데 카메라가 너무 위험한데. 도착을 했는데, 아, 기가 막히게 차를 댔어요, 지금. 보여드리고 싶네? 보이세요? <웃음> 이제 주먹밥을 사러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포장을 해왔는데, 오늘, 아, 너무 늦게 와가지고, 흑돼지가 품절됐다는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참치 뭐랑 소라를 산거 같은데. 안돼, 안돼, 안돼, 묻지마~ 안돼~ 이렇게 두 개를 샀습니다. 오늘 찌그러지지 말라고~ 지금 잠깐 공영주차장에 차를 댔는데, 아, 지금 바다로 나가서 혼자서 새.. 아, 주먹밥을 먹기엔 약간 쪽팔려가지고 여기서 바다 보면서 <웃음> 먹을까? 사실 바다 맨날 보거든요. 바다는 이 정도로 하고 안 봐도 되잖아요 이제. 이거 확실히 예쁘긴 예쁘네요. 여기 월정리인데 진짜 예뻐요. 저처럼 혼자 오시는 분들 말고 여러 명에서 오시는 분들은 여기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짠! 이걸 한번 먹어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흑돼지를 샀어야 되는데 흑돼지를 못 사서 이렇게 바다 가에다가 이렇게 차딱들수 있으면 딱 좋을 텐데, 혼자 먹기엔 너무 쪽팔려. 우선, 뭐가 뭔지 모르겠네. 일단 먹어보면 되잖아요. 마늘 후레이크 든 거부터 먹어볼게요. 아, 참치! 음! 약간 짭조름한 느낌? 옆에 것도 소라. 어, 맵다. 고추가 들어가기지 음! 맛있네! 생각보다 주먹밥이 크지도 않아서 원래 아세개 시키면 너무 양이 많겠다 했던 건데 생각보다 이렇게 밥이 양이 많지가 않아요. 물론 이렇게 만들어놔서 더 적어보이는 것도 있지만 생각했던 것만큼 막 크진 않아서 문학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주차장 될또 되는 곳에 됐는데왜 이렇게 불안하지? 음! 맛있네! 아, 돼지가 너무 먹어보고 싶었는데 아시구나 한만 일찍 갔으면 됐는데 미리 예약할 거예요 오두방구 타고 있나? 연락을한 보자 음! 마늘로 이렇게 진짜 맛있다 지금 김영에 왔어요 이유는 아, 월정리가 사람이 일단 너무 많고 굳이 거기 있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녕에 차를 세우고 있는데 아 역시 김녕이지 사람도 적고 바다도 예쁘고 여러분 그냥 조용히 여행 오고 싶으신 분들은 김녕으로 오세요 진짜 월정리는 약간 식당들도 많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 여기는 되게 잔잔한 느낌이에요 아직까지는 물론 아는 사람들은 여기 엄청 많이 오는데 그래 웨딩 촬영도 여기서 엄청 많이 하거든요 애들이 전화를 안 받아요 오도방구 타고 있나봐 진짜 아들이 <웃음> 뭐하냐고. 아 개이치해. 뭐아 안다. 어. 그러니까 여기, 밖에 저거에다가. 뭐가 안 됐는데. 얘를 <웃음> 하고 쉬는거 아니야? 안 춥냐 너는? <웃음> 나 잠바 <잔바> 입었잖아. <웃음> 나도 잠바 <잔바> 입었어. <웃음> 나는 야, 기모잖아. 그래, <웃음> <웃음> 어 여기. 와 <여기>. 어. <웃음> <웃음> 아 끼우는 게 있구나. 오. 야 바닥이 너무 차가운데? 바닥이 원래는 이거 있잖아. 이거 여기다가 모을박아놔 네. 텐트 날라가지. 그게 그 저기 아니야 쌤? 있어? 그야 심지 안에 그. 잠니이문이이부분이부아이맞 아니, 이아 이거 아이아닌 이거 아아 이거 잘못 이거 아니, 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아거 아니, 야거 아니, 이거 아거아 아니, 이거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 아니, 아니, 이아거 아니, 이 이거 이거 아니, 이거 아니, 니 <웃음> 그 말을 이렇게 해야 돼? 어? 됐. 돌려놔 음 미안해 잠깐만. 내일 이거를 다시 돌려놔야 되잖아. 어, 네가 와줘야 돼. <웃음> 아 내일 일해야 돼. 빵꾸한다빵꾸한다 <웃음> <웃음> 어, no. 안돼 바지 새로 샀던 말이야. <웃음> 거기 안에 종이는 뭐야? 종이가 어뭐 그냥 여, 여기다 여기다 넣고 그냥, 그냥 다, 나머지 다다 쳐다보. 아, 아 불지핀이구나. 오야야 야, 뜯는 곳이 있는데? 그 붙이는 곳. 아, 오오오오오 <웃음> <웃음> <없었네. 웃음> <웃음> 태형이 그망원도 넣어주시죠 망원 아아 <웃음> 아, 그건 안돼 그건 진짜 안돼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어! 아씨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웃음> 어!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아아아아잘 <웃음> 어! <내면> <웃음> 어! 어! 다녀 야물두병하고소 탄게 야 오늘 점심 경영에서 소아 <웃음> 그래? 야, 오늘 커피도 이제 경영에서 <웃음> 야이 정도면 너 그냥 가위바위보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따뜻해? 아 뜨거워 뜨거워? 바닥바닥이야 오 빵이요. <웃음> <아니, 웃음> 커피 갖다 놓는 거, 가위바위보 했던 거? 어. 갖다 놓는 거. 어. 그리고 갖고 오는 것도 내가 가, 갖고 오는 거. 네, 네 자발적으로 했잖아. 네, 어. 자발적으로 했어. <웃음> 뭐야? 어. <웃음> 아 나무당신 가서 네가 했을 거야? 아 맞다. 아니 <웃음> 그걸 왜 나한테 뿌려? 아니 너도 해. 가벼워. 야, 정야너 정이 없으니까 너가 좀 도와라 이거. 야, 근데 진짜 맛있다 이거. <웃음> 아야 눈뽕시켜 아아눈너 <웃음> 일부러 그랬지 생각 어눈뽕시켜아짜어다 먹는데 저거 오감가그 엘프필라로 조감쌤이 지휘자였거든? 어, 어, 그그그그 지휘자 어. 그 지휘 본 끝에 빛나 딱딱한 눈빛이같은 랭 따라딴 따라따 스떨봐 <놀랑> 이거 잘했어 붙었잖아 아, <웃음> 더르르르르 밀어, 밀어. 잘했어 야 너무 직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야르야가르 근데... <웃음> <웃음> 야게 있는르르르르르거르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웃음> <웃음> 아니요, 다녀왔어요 신바스 <웃음> 다녀왔어요 <나이도> <웃음> <웃음> <웃음> 고기 떨어질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소고기한 점씩 앞어요나 고기 고울때하나고기는한점 밖에 못 먹는게 4개 정도는 떨어져 <떨어짜데. 웃음> 그니까 없더라고 그럼 이때까지는? <웃음> 이때까지는? 10시 다 됐어 야 이제 밥다 됐겠다 <웃음> 이때까지는 우좌왕이었어 10시 56분이라고? 아 어, 9시 56 10시 넘어왔으면 오늘은 실패하는 거야 닥쳐! 으음! 어. 음 으음! <웃음> 이뻐지! <웃음> <그거지>. 으음! 으음! <웃음> 힘들다 이렇게 빨리 태울 수 있는 걸 <웃음> 확인을 해볼거야 고기 구울 수 있어 이게 아, 아니나 존나 짤걸? <웃음> 그러니까 한한번 먹어보자고 짠거 <웃음> <웃음> 먹어볼래? <웃음> 맛만 맛보기야 맛보기 괜찮으면 잘라줄게 아오야 맛있네 아 그래? 야 잘라 아 맛은 있는데 좀이 익힘도 될것 같은데? 야, 야. 미안했다고 자꾸 하면 내가 쳐라야되는 거야 뭐야 여기 왜 두려워 <웃음> 맛있는데 h 사비 t i s t a s t e g